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Art English University.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저에게 큰 힘을 주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방 하나로 부업 연봉 5,000 벌기 영어 미술 공부방 지금 당장 시작하라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아파트 천국입니다. 공부방을 할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결혼을 하신 분이라면 공부방 하나를 열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는 거의 자녀가 한, 한 명씩인 가구가 많습니다. 또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공부방을 많이 선호하고 계십니다. 영어미술교육 학습자 연령층은 저희는 5세부터 9세로 환성합니다. 왜냐하면 5세 이전의 연령은 너무 어리고요. 9세 이상의 어린이들은 영어면 영어, 미술이면 미술 전문학습을 받을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방 하나를 전체를 이렇게 싹 비워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빈 공간에 무엇을 채우시겠습니까? 요즘은 공부방에도 학원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셔야 만 합니다. 이빈 공간에 책상 한 조, 걸상 네 개, 비품을 정리할 책꽂이 하나면 영어 미술 공부방이 꾸려지기 시작합니다. 좀더 공부방의 분위기 연출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한 벽면을 이렇게 밝은 푸른색으로 연출하였고 또 저희 로고, 아트플레이 그라운드나 아트키도 로고를 이 방에 꾸몄습니다. 또한 이 공부방에 보면 어린이들이 넣는 비품함 위에 조그맣게 노트북의 화면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어미술 공부방에는 어, 이렇게 노트북 화면이나 TV 모니터를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컴퓨터 모니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이 비주얼을 볼수 있는 모니터를 준비하셔야 만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걸상을 사용하는 그런 공부방 분위기를 만드셔야 만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망설이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영어 미술 공부방을 준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안정된 수입을 벌기 시작하면 남편은 어깨가 날개를 단듯 가벼워지실 것입니다. 아, 혹 어떤 분들은 남편과 나는 별개라고 말을 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은 하나보다 좋지 않을까요? 내가 수입원이 생기면 남편은 큰 힘이 된답니다. 요새 1억을 은행에 넣었다고 생각해봅시다. 몇프로 이자가 발생합니까? 연 2%를 생각하면 연 200만원입니다. 연 200만원이면 한달 이자 수입은 17만원입니다. 그것도 은행에 1억을 넣어놓아야 월 17만원의 수익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방 하나에, 방 하나에서 아주 작게는 100만원의 수입을 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 1200만원을 버는 것이고, 은행에 5억을 저축해 놓는 것과 같습니다. 월 200만원을 번다면 10억을 은행에 넣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은 10억짜리 빌딩 주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영어를 좋아하고 미술을 좋아하시는 여러분. 현재 트렌드 교육은 영어 미술자로서 여러분들이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많은 자모님들이 영어 미술 이머전 교육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김영 저와 함께 영어 미술 지도자로서 거듭나셔서 여러분들의 부가가치를 높여 당당하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 방 하나로 연봉 5천만원 버는 공부방 당장 시작하라. 연 5천만원?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닙니다. 저의 영어미술지도자 가정을 졸업하시고 많게는 월 500만원 월 500만원이면 연봉 6천이에요. 적게는 월 150만원 버시는 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노력에 따라서 그 차이는 있습니다. 월 500만원? 아니요. 월 400만원을 버시는 분은 연봉 5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연봉 5천 버는 공부방 당장 시작하기로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영어미술 공부방을 준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 미술 지도자로서 대한민국 꿈나무를 키우는 보람도 느끼실 수 있으며 여러분들의 자아 실현에도 많은 성장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방 하나로 연봉 5,000번은 공부방 당장 시작하라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 영어 미술에 대해서 더 관심 있으신 분은 www.artplayground.com, www.artkido.co.kr. Telephone number is 8222 3392 3278. See you next time. Bye bye.